핸디 16점의 한 일반인이 한 게임 우르꾸로 가볍게 1승을 챙긴다. 이게 굴러간다고? 허레스. 이야. 싸대기 족난다고 어? 아! 어! 어디가니? <웃음> 어, 쭈구리 나 환장하겄네 오케이 좋았어 까불지 마라 쓰리뱅크를 줬어 내공도 붙어있고 출발점도 애매하고 쉬운 공 아닐텐데 55에 어? 아니 60 <웃음> 62.5 오케이 중주고 코너면 너무 기니까 반 칸만 짧게 치자 <웃음> 아이 씨 회전이 들어갔네 <웃음> 아니 거 보통 공이 아니라니까는 너? 이건 뭐여? 똑같은 게또 왔네? 다시 한번 접으시라고요. 어야 자네 나 무시한가 지금? 음해 <웃음> 같은 공을 똑같이 빼보네. <웃음> 한일반인이 당구를 개그로 승화시킨다. d 레스 s 레스 야, 가십쇼 이거 올릴 수 있나? 조금 약한지 약하다고? 그렇다면 <lek cumplenry> 나이스 푸르크맛집 <목소리> 채널에 구독 알림 설정 했어? 네 저는 푸르크맛집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고 싶어서요 누굽니까? 누굽니까? <목소리도> <흠>. 아싸요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and only be go double g, no, bro, <laughs> double g. <laughs> yeah huh? 이 <웃음> 아, 들어갔다 올게, 에 <웃음> 마탱에 안녕히 가십시오. 갑자기 병아 아따, 잘 치워.